그 우리 부정어 하면 벌써 이제 승률나 게 뭐냐면, 미안하지만, 어, 나시나 네 번역, no, little, few,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이런 것들. barely. 맞죠? 어, not until.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부정어는 딱나오는 않아요. 그 대신에 부정어가 없는 것 같지만 있다. 뭐가 있냐? 이런 것들도 분춘부정어로 관여하는 것들이 있더라. 중구정. 우리가 했던 중주정 말고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파 프롬 모마겐 커녕이 깊수잖아. 파 프롬 모마겐 커녕 결코 모모만 아닌 그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또파 프롬이 나온단 말이야. 비언드 같은 것도 나오죠? 비언드 아, 비언드 알고 있죠? 비언드 모모모 모모모를 초월해서 근데, 어. 뭐뭐뭐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가 돼초월다는 얘기 뭐니? 뛰어넘어 초월할 뭐뭐뭐로 할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덜레스 현이 나오는데요 덜레스 그 다음에 뭐뭐뭐 보통 이제 투자금 사가 나오죠 이렇게 투이알 ER, 결국 마지막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코 뭐뭐뭐하지 않을 뭐뭐뭐하지 않을 뭐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나오죠 이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게요 타자는 네. 타잔 타잔 is the last 아니한다. 거짓말을 많이 먹습니다. 알겠지? 그치? 하나는 결국 거짓말을 사람이 아닙니다. 할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Anything that 있어요. 여기 anything, anything이 부정 아니잖아. Anything but. 아이씨, anything but. 뭐?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nothing but. 자, 숨을 걸어왔는데 이게 헷갈려. 헷갈려? 인정해. <웃음> 왜? 원리는 모르니까. 그냥 A 웠거든요 이렇게 애웠거든요. 네버 v e A로 애웠거든요. 근데 두 개가 헷갈린 거예요. 헉! 낫 것이 네버였나 어, 이상하지? 그치. 이거 부정하니까 부정어가 맞겠지. 이건 뭔데? only a 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렇지 이게 말하면 이제 애리 것이 결국 부정어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버 v 이 r 니까 그죠? 어. 왜냐면 얘를 except로 간주해야 돼. except. To. except란 말이야. 뭐 제외하고는. 지금, 지겹해게 A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다 돼. 그럼 A는 결국 안 되는 거잖아. n e v A. A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오로지 A만 되는 거야. 어, 언니. 그치? 이렇게 파악해야지. 자, 하나 내가 좀 해볼까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수사의 문문 같은 게 나오는데요. 거기. 무정어 부정, 부정부정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수사용문. 요거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수사용문이에요. 왜냐면 부정, 부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의미가 돼요. 설마 수사용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용문은 누가 알겠소? Who k n o w 부정의 의미 없니? 없지. 형성만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니? 너바디 노우주가 돼. 너 o b 우다 아무도 몰라. 이런듯이 그니? 어, 요런 의미 수사 의이 대표적인 거 긍정으로 물었지만 알면서 묻는 겁니다.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고 확신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부정으로 물어주면 긍정으로 대답하겠죠. 누가 모르겠어? Who d o 이렇게 되면 뭐야? 어, e v e r y b o d 가 돼. 누구나 다 알아. 이렇듯이. 런걸 우리는 뭐라다 수사 인공이라고얘기하는 수사 인공 됐죠? 정리되죠? 그럼 연두 414번을 라고 보세요. 414번. 근데, 네, 요거 하나만 내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 쫙 해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 o 너 e 자, 쓰면서 그냥 바로바로 받아치죠? 프 r o f i t 이렇게 나왔어 주어가 이쁘고너 h 프 p r o 가 동차니까, 이거 뜻이죠 어, 이익이 되겠는가. 어 k 자, 조건이 나왔죠? 이 f 야 자 세상 전부를 얻는다 얻는다면 if he gains gains, gains 얻다 obtain win 뭐 많죠 또는 뭐야 combine 이런 것들 다 get 얻다라 뜻이잖아요 gain 또는 뭐야 the whole w o r l d 전 세계를 얻는대요그렇 전색이라고 봐요. 하지만 뭐합니까? 하지만 이 버시랑 똑같은 거야. 서퍼야. 서퍼를 좀더엄어키마엄자 엄마 엄나 엄마 엄마 엄마 엄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 인간에게 무슨 이익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아, 뭐 이익도 안 된다. 인간에게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만약 모만다면 이 부채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돼요. 조 그래서 결국은 세상 전부를 얻어 하지만 자 영혼의 상실을 겪는다면 영혼이 다출한 거야. 영혼이 그지? 어? 영혼을 팔아먹은 인간들 많잖아. 영혼을 팔아본 인간들. 네. 그럼 세상을 얻었어. 무슨 승이 있겠느냐, 알았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 무슨 승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알았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자. 해줄